기억조차 할수 없는 아주 먼 옛날, 전생의 당신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토록 전하고 싶은 해야만 했고, 지금의 당신은 깨닫지 못한 그 간절한 이야기를 타로카드로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전생이 당신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는 타로예요. 먼 미, 옛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먼 연, 옛날의 나는 지금 내가 처할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깨달음을 얻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답을 얻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나, 전생에 내가 준 아주 그 귀중한 비밀을 오늘 타로카드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다섯 장의 카드로 시작해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릴 시간 드릴게요. 일반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여기에 놓인 세 장의 카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요. 잘 지내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 정생의 당신이 천천히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어요. 보시면 전생의 당신이 이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던 간절한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보시면 심판 카드가 있네요 전생에 당신은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태까지 노력한 것들이 결실을 맺었어요 자신이 너무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인생에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들도 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니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라는 건요 인생의 전환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교의 이야기와 비슷하기도 해요 인생은 가끔은 정방향으로 오르고 역방향으로 흐른다 멈춰있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고 말이죠 당신은 너무나 노력해서 살았고 전생의 삶에서 이제 이것들을 내 손안에 움켜쥐려고 했지만 그때 당신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잘 들여다보시면 마녀가 떠나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나 사랑해왔던 이 많은 감정의 잔들을 두고 말이죠 마녀는 왜 떠났을까요? 마녀는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마녀는요. 여태까지 자신이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아 덧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생의 당신은 현생의 당신에게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얻은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인생이 더덕다는 것을 알게 된그 순간,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주고 떠나게 될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에게 이렇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손 안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 계속해서 전생에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세장의 카드야말로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 했어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상황은 이럴지 몰라라고요달 카드가 나왔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나요? 무언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쩌면 다시는 영영 밝은 곳에 나아가지 못할 것 같고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닐까요 전생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을 너무나 걱정했어요 혹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까 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전생의 당신은 걱정하고 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라고 해요 무엇을요? 세계 카드를 말이죠. 이 세계 카드는요, 아주 넓은 세계에 대한 카드기도 한데요. 지금은 그 카드의 의미보다 이 카드의 그림을 좀더 자세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인의 뒤로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하지만 여인이 시선은 손 안에 있는 세상만 보고 있죠. 당신에게는 더 넓은 세상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있는 곳보다 더큰 곳,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고 전생에 당신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마지막 순간 봤던 그 카드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다고 했어요.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 순간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종착지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이 앞에 더 많은 길이 있었구나. 내가 떠나야겠구나. 그래서요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당신은 더 넓은 세계로 갈 능력이 있고 전생에나 깨달음을 얻었던 나는 그것이 보이는데 어째서 이렇게 헤매고 있나요? 당신은 좀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 노인 카드야말로 전생에 당신이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한마디예요 이 카드의 뜻은 무엇일까요? 높은 성을 나무 하나가 짊어지고 있어요 너무 버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겠죠?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 어쩌면 내가 너무나 원한 것들 이렇게 내가 두고 떠날 컵 같은 것들을 지고 있느라 내가 책임지기 너무 어려운 것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 정말 의미 없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전생의 당신이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전체적인 메시지를 제가 읽어봤을 때 혹시 1번 분은 무, 놓지 못할 무언가가 있나요? 애착이 남고 미련이 남고 이렇게나 꿈은 큰데 나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전생에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당신에겐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이 아주 행복해지기 위한 천사의 조언까지 뽑아봤어요. 그게 여기 놓인 바로 이 카드예요. 어떤 이야기가 1번 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직은 인내의 때라고 해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꿈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기다려야 하고 당신은 어쩌면 긴 여정 가운데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고 말이죠. 전생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분명하네요.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어쩌면 내가 미련을 갖고 두고 떠나야 하는데 두고 떠나지 못하는 그것은 이제는 놓아야 한다고 말이죠. 여기까지 전생의 당신이 지금 현생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전생의 2번 분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현생의 당신에게 편지를 보낸 걸까요? 지금 놓인 이세 장의 카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지 알려주는 카드예요. 먼저 이 카드를 뒤집어 보시면 그 사람은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요, 아주 힘든 여정을 거쳐 비로소 평안해졌어요. 뒤에 놓인 잔들을 보시고 이 마녀의 표정을 주목해주세요. 그녀는 몹시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평온하게 가라앉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실은 이 사람은요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이 따스한 불빛을 찾기 위해 먼 여정을 걸어왔어요 전생에당신은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힘든 길을 걷고 또 걸어서 결국 따스한 창에 다다랐던 것으로 보여요 이 카드 한 장만이라면 이 창에 다다랐을지 집에 갈수 있었을지는 알수 없지만 옆에 놓인 카드와 이 편안한 표정으로 알수 있어요 전생의 당신은 아주 오래오래 힘든 길을 걷고 또 걸어가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던 곳에 닿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휴 하고 한숨을 내쉬고 앉아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전생의 당신이 현생의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인생의 이 수많은 고락을 겪으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결국 자기 중심을 찾는 데 성공했어요. 자기 중심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감정과 번뇌를 다스리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특히 전생의 당신은요 아주 오랫동안 이 추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생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세 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제손 안에 있는 세 장의 카드가 바로 전생의 당신이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어쩌면 굉장히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던 걸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전생의 당신은 이런 상황을 걱정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당신은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 같나요? 내 것이 사라지는 것 같고 어떤 나쁜 사람이 자꾸만 내 것, 내 마음, 내 감정, 재산 어떤 것이든 나의 것을 자꾸 해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곤란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게 아닌지 전생의 당신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라고 하네요 인어가요 샘을 하염없이 쳐다봐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실은 고개만 들면 인어는 넓은 세상으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빼앗기는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앞을 보지 않고 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고개를 들면 원하는 것들을 이 백조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가져갈 수 있다고 전생의 당신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녀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죠 이 카드를 보시면 추운 겨울날의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이 집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다투었을까요 따스한 집안 자신이 원하는 딱 하나를 갖기까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분명히 겪어왔을 거예요 그런 전생의 당신이기에 현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괜찮다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시련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생에 당신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정말 이것과 같네요. 계속해서 일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여우들이 이 남자를 방해해도 이 남자는 자꾸자꾸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내가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특히나 경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번 분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생의 당신이 이 위험은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는다. 당신이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속의 문제, 경쟁에 대한 문제, 내가 쟁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누구도 갖지 못하게 이번분이 그걸 낚아채야 한다고도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천사는 이런 당신, 전생의 당신과 현생의 당신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목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실패했을 때에 대한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앞으로 나가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당신에게 온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전생에는요. 아주 춥고 어려웠을 때도 너무나 힘들었을 때도 그것들을 모두 이겨내왔다고 해요. 그러니 지금 이 수레를 굴려보세요. 당신에게 당신이 분명히 가져야 할 무언가에 대해 내 권리를 주장하세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2번분에게 온 전생으로부터의 편지 보내드렸어요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전생의 당신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선생의 3번분이 보낸 편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전생에 3번분은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지금 3번분에게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간절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요. 너무나 아는 많은 일을 책임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전생에 당신은요. 수많은 일을 책임지는 책임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버겁기도 하고 골치아프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해야 했고 지켜줘야 했어요. 이렇게 끌어안는 수많은 막대기들처럼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굉장히 버거워했겠죠. 이 카드가 한 장만이 나왔다면 저는 어쩌면 전생에 당신은 굉장히 지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당신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싶었을 때의 전생의 당신은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무언가 함께 하려고 했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위에 항상 도움을 구할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버거워 보이는 짐이 버거워 보이는 책임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그리고 손을 내민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던 당신의 노력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고 싶어진 전생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의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희망이라고 해요. 이 마법사가 손에 잔을 쥐고 있고 수많은 하트들이 하늘을 떠다니고 있죠. 희망과 사랑, 용기. 그리고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생의 당신은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여기 있는 세 장의 카드는요. 전생의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가 뽑아준 카드인데요. 먼저 이 카드를 보실까요? 여기 카드를 보시면 전생의 당신은 지금 당신이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너 혼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힘들었던 건 아니니 하고요. 이힘 카드는 인내의 카드죠. 참아야 할게 많아요. 이 사자와도 같은 너무나 무서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야만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전생인 당신은 현재의 당신을 보며 조금 안타까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얘 괜찮을까? 먼 미래의 내가 이대로라도 괜찮을까? 이렇게 혼자 있어야만 할까? 어쩌면 이런 행동을 하라고 당신에게 팁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놀랍게도 이 카드는 아까 나온 전생의 당신이 텐오브완드라는 아주 무거운 짐을 해결했을 때 어떤 해결책을 썼는지의 카드와 같은 카드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요, 힘들 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징징거리는 것과 손을 내민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고 힘들다고 말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진실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줄 알았어요.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자로 표현되는 어떤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라도 나는 이걸 해결하기에 좀 버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혼자서 고민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전생에 당신이 보기에는 자신이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반드시 청해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고 해요. 만약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다면 먼저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나에게 도움을 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전생에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눈물 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너는 꼭 행복해질 거야이기도 해요. 전생의 당신은요. 현생의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제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고 말했죠? 이 카드처럼 말이에요. 이런 힘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전생의 당신은 행복해졌어요 그러니 미래에도 내가 알지 못할 먼 미래에도 나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네요 과연 그렇다면 천사는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뽑은 카드한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지금 3번 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이 잠들어 있어요. 지금은 바빠질 시간이에요. 망설이는 일,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준비는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은 몸이 바빠져야 할 시간이고요. 마음도 몸도 빨리 바빠져서 밖으로 나가시고 무언가를 해내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당신은 해낼 수있었다고요 그리고 전생에 당신이 가장 바란 것은 당신의 행복이라고 말이죠. 3번 분은 꼭 행복해지실 거고요 과거로부터 당신이 바래온 그 모든 염원들이 당신에게 있을 테니 저도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3번 분의 받지 못한 편지 여기까지 전해드렸어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전생으로부터 4번 분에게 온그 편지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여기 놓인 세장의 카드는요. 전생의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당신을 생각하며 편지를 보냈는지 알려주는 세장의 카드예요. 전생의 당신은요. 무언가 보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심판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아주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심판은 인류 최후의 날에 온다고 하죠. 그만큼 오래오래 무언가를 위해 노력해왔고 거기서 겨우 결실을 맺었던 걸로 보여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당신에게 편지를 쓴 상황,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 상황 때문인데요. 인내를 의미하는 힘 카드가 있죠. 원하는 결실을 위해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노력해왔어요. 정말 많이 참았고요. 내면의 감정이 들쑥날쑥해도 그것들을 추스리면서 앞으로 나와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꼭 강인해서 내가 잘 참아서일까요? 전생의 당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거를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의 추억, 누군가의 친절, 일말의 따스함 같은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기억과 나도 순수하게 어떤 이익도 따지지 않고 누군가와 어울렸던 그 기억들이 당신을 이 날까지 기다릴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게 만들었죠 이 소중한 추억이 지금 전생의 당신을 여기까지 도달시켰기에 현생의 당신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세장의 카드를 더 뽑아봤어요. 이세장의 카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정말로 전생에 당신이 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홀로 서 있는 왕이 있네요. 이 왕은 아주 이성적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너무나 감성적인 것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 나는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데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제가 아닌 전생의 당신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신은요, 단순히 그 문제에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감정을 내 안에 어린아이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도 괜찮다라고 해요 당신은 어쩌면 애정과 일두 가지에서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전생에 당신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고 싶은 그 말도 어쩌면 재미있게도 검의 여왕이 나왔네요. 나비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이 여왕은 이성적이지만 감정을 잃지는 않죠. 이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나비들을 날아, 날려보냈을 때 나를 감싸던 문제들도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쩌면 둘다 어쩌면 흑백이 아닌 문제가 당신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너무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이 전생의 당신을 안타깝다고 해요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내가 해야 할일 때문에 너무 내 감정을 누르고 누르고 억누르면 그 목표에 가지 못한다고요 적어도요 전생의 당신은 목표에 도달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전생의 당신은 목표에 도달했죠. 마지막 날까지 내가 해온 것을 보상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게 해준 것은 따스함, 감정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어리석다고 여겨진 모든 감정들 때문에 그 꼴까지 갈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자신을 억누르지 말라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어쩌면 전생의 당신, 이제는 목소리가 닿지 않을 먼 과거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지금 당신을 위로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천사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의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카드 한 장을 더 뽑아봤어요. 당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이 눈앞에 있는 카드가 바로 그 답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카드를 뒤집어 보면요. 조만간 당신에게 어떤 직업적인 기회가 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당분간은 좀 일에 바쁜 시기가 될수 있겠어요. 어쩌면 전생에 당신은 이걸 내다보고 한 말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나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어쩌면 예전에 겪었던 그 따스한 호의들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인내의 시기이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 마음속에 있는 나비들이, 어쩌면 이 모든 감정들이 날려보낼 때 나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 나비들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당신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언젠가 내가 바라는 그것들은 보상받게 될 겁니다. 이 바쁜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보상해주는 것도, 나를 달래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계속 앞으로 가려면 때로는 쉬어야 해요. 때로는 나 자신에게 괜찮아 노력했어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세요. 과거의 당신이 어쩌면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것을 하지 못해서 대신 따스한 말을 전하려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전생으로부터의 먼 과거로부터의 편지 여기까지 할게요. 전생으로부터 온 편지 전생의 5번분이 지금의 5번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여기 놓인 3장의 카드는 전생의 5번분이 어떤 상황에서 당신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전생의 당신의 어떤 삶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요. 에이스 오브 컵이 나왔어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충만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인생을 함께할 만한 누군가가 있었고 그 사람과 정말로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아낌없는 감정의 샘으로그 모든 사랑의 감정들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또 행복한 삶이었죠. 그렇지만 그런 당신이 지금 현재의 당신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싶었을 때는 이 충만했던 컵들을 두고 떠나야 했을 때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쩌면 이런 이별은 우리가 생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떠나보내며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깨달은 것들, 내가 알게 된 것들을 현재의 당신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내 마음을 조금씩 죽이고 이 충만한 감정의 셈을 조금씩 조금씩 절제하고 조금씩 깎아내면서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말이죠. 이 충만한 감정의 삶에서 당신이 얻은 것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카드 세장을더 뽑아서 그 사실들을 알아봤어요 여기에 있는 세장의 카드는 바로 당, 과거의 당신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혹시라고 이야기해요. 전생의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의 당신도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압니다. 깊이 고민해보고 마치 이 지혜로운 올빼미처럼 당신은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덕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기가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수많은 가능성 때문에 혼란스럽다면 당신 안에 길이 있다고. 전생의 당신은 현생의 당신이 원하는 것이 곧 길이 될 것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될 것이다. 때로는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전생의 당신은 현재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카드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한마디, 그말 한마디가 함축된 이 카드에서도 많은 가능성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제 길을 찾아가는 남녀가 보여요. 이 앞에는 정말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 섬으로 가도 될것 같고 멀리 있는 저성으로 가야 될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여성은 직감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간다면 길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걸 해야 하나, 무얼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결국 그 문제의 답은 내가 알고 있다. 전생의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지금 많이 혼란스럽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그것임을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나의 길임을 그리고 길이 없다면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천사에게 지금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에 바로 5번 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진실들이 담겨있어요. 열어볼게요. 지금 만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다음에 만날 사람이 내 혼란스러운 길을 찾을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에요. 앞서 카드를 다시 볼까요? 여인은 혼자인가요? 아니죠. 누군가 지도를 보고 길을 일러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혼란스러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은 때로는 고민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고민을 떨치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해요 이 경우에는 연애가 사랑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애초에 전생의 당신은 제가 말씀드린 이 카드가 기억나시나요?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물론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도 의미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과정임을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막하다면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이 기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펜타클, 그것 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번 분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혼란스럽고 어렵다면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내 길을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길 끝에 내가 나아가는 내가 만든 이길 끝에 있을 것임을 믿으시면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생으로부터 온 편지 여기까지 할게요.